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된적 없는 새로운 헬멧이 출시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그냥 디자인이 좀 다른 헬멧이 아니라 두상 보호장치 기술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 벨기에 브랜드인 레이저 헬멧이고요 밉스의 보호성능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기술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빕스 보호 방식은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m은 멀티디렉셔널 i 는 임팩트 p는 프로텍션 s는 시스템을 줄인 표현으로 다양한 충격완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외부 물체와 두상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회전력이 발생하여 뇌에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밉스는 이와 같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거라고 하죠 그저 얇은 플라스틱 한 장이 헬멧 속에 있는 것일 뿐이지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밉스가 다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두상 보호 효과면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리는 인간의 뇌구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두개골과 뇌 사이의 뇌척수가 회전력에 대응하여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밉스가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이저 헬멧이 새롭게 선보인 키네티코어 기술은 어떨까요? 밉스가 한 장의 플라스틱화 엘라스토머로 이루어진 것과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헬멧 안쪽이 마치 레고 블럭처럼 울퉁불퉁하게 돌기가 튀어나온 형상인데요. 레이저 헬멧 측은 이를 구겨지고 찌그러지는 구역 즉 크럼플 존을 설계한 것이며 회전과 충격 보호 기능이 내장된 최초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럼플 존은 자동차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역시 레이저 헬멧 디자인 팀도 자동차 크럼플 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자동차가 앞이나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차가 부딪히는 순간 적당한 구겨짐이 발생해서 차의 충돌 속도와 충격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1m가량 찌그러지는 동안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힘은 크럼플 존으로 인해 약 90%가량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원뿔 모양의 크럼플 존을 헬멧 내부에 설계한 것인데요. 헬멧이 충격을 받을 때 크럼플 존의 돌기가 부서지면서 충돌 시간을 늘리고 자전거 라이더에게 흡수되는 충격량을 줄이면서 분산되게 한다는 의도인 거죠. 그리고 이 돌기 형태는 통기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두상에 밀착되는 밋밋한 형태보다는 닿는 면적이 적고 공기순환 통로도 넓어지니 이론상으로는 통기성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무엇보다 두상 보호 성능이 밉스보다 혹은 일반 헬멧보다는 나을지는 실제로 경험해봐야 알듯 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제품으로 충격 테스트를 해보고 싶네요. 그럼 두바퀴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이번주도 다치지 않는 행복한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행나~~